우리 보육원도 드디어 약간 보육원 같은 모습이 갖춰졌구나.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. 이거 달리는 게 헷갈림. 쏘리 쏘리. 아 어쩐지 아프더라. 아 서게 시원한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<웃음> 내가 여기서 능력 쓰면 너는 그냥 가는 곳이요골로 능력이 멍교. 보여줘. 멍겨. 응. 밖에서 밖에서 밖에서 썼어. 지난번에 그러 보니까 연비는 없었어 가지고 개성이 안 바뀌었겠구나. 아! 응. 아, 아, 아. 아. 밖에서 써 달래서. 아, 밖에서 때려 달라고는 안 했는데. <웃음> 연비야. 어? 미안한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스매시 맞고 싶니? <웃음> 아! 아! 아! 아! 우와! <웃음> 누구야? <나> 안했어? <웃음> 맞고 싶니? <웃음> 미안합니다. <웃음> 내가 원포 올리지만 원포 원이 될 수도 있어. 안했다. <웃음> 아, 어. 네. 아! 결국에는 아니, 사람을 죽이는 구나니까 미안한데 이게 내 힘이야. 본인도 죽잖아요. 그랬네. 템도 다 날렸는데 지금? 그러니까. 템을 다 날렸. 나 다이아고갱이었는데. 나도 다이어 아, <웃음> 얘들아 그러면 우리 하피디님을 모셔볼까? 하피디님 <웃음> 저 미안한데 얘들아 집 밖에 좀 나가있어 <웃음> 오케이 얘 <이제> 죽여버릴거거든 <웃음> 나또써나또써나또 쓸거야 나또 쓸거야 예이스 뜨거운다 뜨거운다 뜨거운다 뜨거운다 <웃음> 아 안돼 <웃음> 다같이 죽어 항상 하피디님 어디계세요 안 말리고 뭐 했어요? 네. <웃음> <웃음> 왜안 말렸냐고? 순식간 아. 아무튼 오늘의 업데이트가 있나요? 네네. 채점 해주시죠. 시간이 되면은 네. 이제 개성 대신에 랜덤 개성 세 개를 줍니다. 아 어? 채점 시간 대신에? 아니요 채점 시간이 되면 원래 개성을 다 줬잖아요. 예. 네. 근데 이제 그거 대신에 랜덤 개성으로 바뀝니다. 아아 아, 그거 패지가요 아이템이? 네네네. 아 그렇구나. 음. 어 오케이 오케이. 아 그러면 이제 지정해서 바꾸는 걸 해줄 수가 없네. 네네. 아 알겠어요. 설마 또 나는 아니겠지? 제개빈 제. 어. 어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. <웃음> 어, 던장님, 넌넌넌! 던장님, 배고파요, 배고파요. 잠깐만, 선생님! 방금 메아리 치는 건 누구야? 엎드려 버텨. <웃음> <거쳐>. 선생님, 넌넌넌! <냠냠냠. 웃음> 네, 여러분. 네. 오늘은 우리 무엇을 진행할 건가요? 싫라 아, <웃음> 싫어! 우와, 어떡하지? 뭐야? 우와! 어, <웃음> 야, 완전 진짜! 와 최악이었어 방금. <웃음> 이게 누구 얼음이야? 텍사스 스매시. 안 깨지네. <웃음> 네안 깨져요. 절대 블록 같은 느낌. 아 뜨거 아 뜨거. 아, 아. 선생님을 불로 태우는 건 금지되어 있답니다. 시엔하트. 제가 녹이려고 그랬는데. 선생님. 네. 뭐 어떻게 오늘 뮤지컬이야 하고 싶은가 봐요. <웃음>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자 오늘은 그러면은 광지를 조금 해볼까요 여러분 아까 누가 저희를 다 죽여서 아 다이아 고괭이들이싹다 날아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캔디 사탕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싹다 날아갔거든요 누가 그랬어요 어떤 학생인지 진짜 하지만 아, 우리 비춰봐. 태워볼 게 있어 <웃음> 우리 관용과 용서로 예, 이해해 주도록 해요 여러분 예 선생님 석탄도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아. 선생님, 용은모르겠은모역겠은알역는은알면안되쏘요안생님우선 안에 침팬 안에 있는데 먹 있는데 이 줘도 되이요이거 아. 그런 얘들한테 함부로 먹이주면 안 돼요. 아, 물려요. 까놨구나. 예, 싸나워요, 싸나. 워침벤지 나왔어요. 신벤치 나왔어요. 나왔어요. 스타스 스파이. 취소, 취소, 취소. 어, 제 능력 진짜 좋다. 저렇게 도망을 <웃음> 와. 근데, <웃음> 우 와. 근데 되게 격추시켜 보고 싶다. 아, 저러다가 뭐? 너? 사과드릴게요 사과드릴게요 사과드릴게요 사과드릴게요 사과드릴게요 사과 참고로 아, 뒤에 있는 얼음이 깨지고 있어요 캐빈 어린이 열심히 뛰어야 될 거예요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진짜 팀팬지였네요 디트로이트 스매아 <웃음> <웃음> 선생님 풀카울 어떻게 꺼요? R 누르면 꺼지지 않아요? 아 이거 퍼센트가 올라가는데 아 70% 부터는 아파요 아아아아아 아퍼 아, 아, 아. 아, 선생님 끄는 법을 모르겠어요 100%에서 안 내려가요 아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래 조작키를 조작키를 한번 보아요 우리 그냥 늘렸으면 끄는 방법도 나오지 않아요? 텍스트로? 난 아, 뜨는데 아니 아 어, 이거 올라가기만 하고 아아 움직여지지도 않아 쉬프트하고 어 내려간 오! 고마워! 너가 날 살렸어! 그거 분명 능력을 쓰면 텍스트가 뜰 거거든요? <웃음> 넌 역시 똑똑하구나! 근데 우리 식량이 너무 없다. 그러니까 왜 없을까? 왜 없을까? 왜 없을까? 왜 없을까? 분명히 내 손에 식량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, 왜 없지? 이상하다. 손에 아이템이 있었다니 무슨 소리야? 그건 아까 다 죽어서 없어졌다고. <웃음> 아, 맞다. 맞다. 그랬지? 왜다 죽어서 없어졌을까? 근데 우리 칭찬 스티커는 어떻게 돼, 그러면? 칭찬 스티커도 아니 그거는 근데 이거 선생님 뽑기 전에 일이잖아요 칭찬 스티커는 그거는 별개로 해주시는게 하지만 <웃음> 영상엔 들어가겠지 에이 그냥 나가 죽어야지 <웃음> 어? 뭐라고 <웃음> <웃음> 진짜 죽었네 <웃음> <웃음> 진짜 나가 죽었네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지하 들어가야 돼? 동굴 찾을까요? 좋아요 어 미션을 걸어주면 선생님이 파놓은 땅굴을 알려줄게요 어림도 없지 <웃음> 어땅콩 거기... 되는데 뭐 가이아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왔답니다 음. 어 선생님 미션하고 싶으신가봐요 아~~ <웃음> <웃음> 오늘 잘한 친구한테는 칭찬 스티커를 다 몰아주겠어요 <웃음> 어~~ 난 벌점 받을테니까 미션할래요? 곱게 알려줄래요? 너 <웃음> 근데 저번에도 벌점 받지 않았어요? <웃음> 그럼! 나 이대로 갈거야 그러면은 시 n 이 말은 배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어때요? <웃음> 이거 <웃음> 어떻게 하는 거더라? 유용. 알려줄게요 시 n 님 알려줄게요 시 n 님 오페라, 오페라 유형이랑 네 바... 이쪽입니다 이쪽으로, 바... <웃음> <방>,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돼요 이쪽이구나 네네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<웃음> <웃음> 이거 선생님이 못 들어오는 사이즈인데? 그럼 선생님 알아서 파고 내려갈게요 먼저 가세요 저희 기본템은요? 아, 만들었어요. 한거 이거. 이가 만들어 왔 그러니까. <웃음> 이거. <웃음> <웃음> <역시 웃음> <너> 이 그러니까. 거이 없어. 거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이이이 하하하하 a m 빰빰빰빰 하하하하 하 p a m p a m 빰빰빰빰빰 빰빰빰 m 하하하하하 m p 빰빰 빰빰빰빰빰 m p a m p a m p 빰빰빰빰 빰빰 a m p a 하하 a m p a m p 밤 m p a m p a m p a m p a m 근데 m p a m 밤 a m p a m p a m p a m p a m p a m p 오늘 아이들이 일을 안본것 같아요. 아무도 일을 안 시켜요. 그러니까요. 제가 솔 선수범 나서겠습니다. 어? 어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한편 어린이, 한편 어린이, 한편 어린이. 밥밥. 오? 초 선생님. 이응이응. 에이, 중간에 분복이가 이응이응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진짜 어렵다 이거. 선생님 나이 아, 어떻게 되냐고요 말을 못하게 하네 진짜 어렵다 <웃음> 형씨 <웃음> 형씨 <웃음> 형씨 왜 말을 아니 물어보잖아 학생이 이거 채팅으로 써봐 그럼 <웃음> <웃음> 어 가능? <가는>? 채팅 <웃음> 어? 어? 이거 실패 아, <웃음> 실패. 아 진짜 선생님 와. 이거 하나 못하나? 아다 한번만 더 기회를 야우와 이거 <웃음> 배고프이다 다녀 먹을 거다없어 주셨다 하면서 어떻게 해? 방금 캤어요 아, 그래 어허. 은아 이모 이 정도만 허용해 어. 주는 거 아, 이미 사라졌는데? 응. 다시 해 주면 되지. 다시 해뭐 이맘까지 시키겠다. 이 죽는 거 아니야? 약물고 시키네. 아, 재밌어 보여 가지고. 나는 영어로 끝말잇기를 했어 지난번에 <웃음> 어, 맞네. <웃음> 아 맞네. 아 맞네. 아 어. 그거에 비하면 쉬운 거네. 그 너무 표현의 자유는 있잖아. 영너로 너무 너무 너무 냐고영무로무 너무 너가더쉬너것 같은데? <웃음> 그래 그러면 어. 연비 선생님 기대하세요 나중에. <웃음> <웃음> 그렇다고 합니다.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그러면 이거 해보는 거 어때요? 아시안 멜터? 아시안 멜터? 이거 화성인 스크램 모우라는 얘기 같은데 이거 저 오늘 능력 세가지고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시안 멜터가 어디 쪽에 있어요. 아시안을 녹이는 게 아니고요. 아티안이요. <웃음> 마티안. 아 마디안. 아나 아시안 멜터라길래화성인모인가 <웃음> <웃음> 마션 있잖아요. 마션 영화. 아아 아, 마션. 아, 화성이 아자 아, 잘못 들어갔어요. 손이 기가 네. 안 좋아요. 네. 깜짝 놀랬잖아요. 네. 아시안 멜터면 우리 다 녹아서 죽어요. <웃음> 그러니까요. 손이 <선생님>, 깜짝 놀랐어요. <웃음> 저 그러면 나가서 화성인 찾아볼게요. 부셔 버릴게요. 네. 근데 그전에 우리 리드곡 갱이 만들었어요. 리드 고갱이 아, 우리 납을 얻은 적이 없다 그러 보니까. 아, <목소리> 집에 많던데? 그래? 누가 캐놨나 봐. 26개 있던데? 내가 본 건가 거는... 나. 내가 캐놨어. 아, 그래 그래.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한번 할게. 그 리드 칼도 있던데. 발전 과제. 오. 칼도 발전 과제 있나? 어, 칼도 있더라고. 아, 밑에 어, 있는... 뭐야? 방금 어? 한 팬이 목소리톤왜 이렇게 유식해 보여? 이게 발전 과제라는 게요, 여러분 <웃음> 아... <야>, <웃음> 와, 벌써 느끼실 때 어떡하지? <웃음> 아, 되게 있잖아. 이게 발전 과제라는 게요. <웃음> 칭찬해 주면 안 되는 타야 <웃음> 저희 접근 방식을 약간 바꿔볼 필요가 있나 <웃음> 아, 아... <웃음> 와. 와. 와 진짜 힘든 것도 시킨다 아, <웃음> 잠깐만 나도 하면 총 다이아가 몇개 필요한거지? <웃음> 나도 한발 갖고 싶긴 한데 6,7,8 돌6개자 돌려쓰자. 돌려쓰자 돌려쓰자고? 나는 풀세트로 하고 싶은데 아. 풀세트 <웃음> 야 그건 좀 오바지 오버인가야 아, 그러면 맞네. 그냥 한번 아프고 말겠다 <웃음> 야 근데 리드 어디있는데 집에 게임 만들었는데요? 어 이거다 다들 이거 와가지고 들어 여기 그냥 과제함 하나 만들어놓자 문 위에다가 좋아좋아 좋아. 어. 내가 리드 좋네. 조금 더 캐가고 있어 더음 필요할 것 같아서 한편아 화성인 찾아봐 화성인 오케오케 이이 계속 와 계속 와 오케오케오케 이이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저기왜 두개가 그려지지? 저 던데요 왜... 아 그래그래? 그래? 아 거기 아니야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, 여기. 불사지는데 안보여 여기? 우리 우리 여기 어, 원래 있었던데 여기. 아, 오케이, 아야 오케이. 아프다. 아우 야 이거 뭐냐? 아 수영 속도들리다 날려버리기. 아 뭐야 나 이거. 아또 있다 여기. 아우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빵. 일로 와 일로 와 디트로이트 스매시로 끝낸다. 아니, 아프. 어, 음식. 아우, 씨. 죽어. 오. 어, 어나 웰컴. 구해줘. 나 구해줘, 나 구해줘. 오케이, 오케이. 걸어간 중. 아, 어딨어, 어딨어, 어딨어. 위, 위로 올라가 버렸어. 아, 어, 어, 어. 어. 오이씨. 나만 노려 나만 노려 지금. 오케이 얼음으로 맟췄어. 어 됐다. 오호. 오케이 한겹더 한 감싸. 아어 미안. <웃음> 뛰어 뛰어. <웃음> 아나나나나나나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밑에 있다. 오 양쪽으로. 양쪽으로. 이쪽로 있던 놈이시. 야, 너무 멀리 날라가, 아! <웃음> 너무 쎄, <세>, 너무. <웃음> 너무 멀리 날라가, 내 능력 때문에. <웃음> 그니까.